제가 쓴 책에 총체 벌레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.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고화질의 총체 사진이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. 총체는 거의 모든 작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. 원래 총체 방지효가를 높이려면 <웃음> 새벽 방지를 해야 되고요.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혼합 비율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데요. 효과는 상당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냥 여러 번 하면서 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.